여정연의 정책연구 3만건 로메이커 o r g 국회 미래연구원의 세대별 정책선호도 조사 국회에 있는 미래연구원은 2019년 대한민국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미래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분야는 가족과 사회와 외교 분야입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는 개인적인 신리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50대는 국가와 집단적 인연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20대의 67.9%는 전통적인 가족보다는 생활공동체 중심의 가족관계를 중시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거주하는 사례 그리고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사례 등에 대한 개방성이 확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50대도 생활공동체 중심의 가족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으나 그 비율은 20대보다 10%나 낮았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결혼정년기의 20%가 산보라고 하는 사실혼의 관계로 지낸다고 하는데요. 혼인한 부부에게 충분한 감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법률혼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의 70%는 결혼 없는 출산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30%는 이를 찬성하며 이 수치는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본다면 미래에는 비정형적인 생활공동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취업자 수는 늘지만 청년들의 체감실험률은 23%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54.3%가 노동이민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50대는 이민자들과의 통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0대는 경제성장의 환경기를 누려 보았고 일부는 결혼이주자와 혼인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이 200만명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명 결혼 이주자도 30만명이 넘었습니다. 나자지는 출산율 등은 외국인 입국을 더욱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자들에 대한 인식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54.3%가 한미의 동맹이 미중 중재사 역할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대와 반대로 50대는 55.6%가 현 상황에서 미중중재자 역할이 한미일 동맹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의 다수의 생각과 같이 한미일 외교안보 동맹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지난 수년간 이루어졌던 중국의 과도한 보복을 자주 유발하지 않도록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지는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 사회, 외교에 관한 정책 선호도와 검토 가능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